여기도 이거 다 풀러. 어, 얘는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를 풀러야 돼. 왜냐하면 이거는 이 전등을 위한, 위한 기구물이거든. 음. 난큰게 낫다. 아까 거는 조만해서 속 터지는데 뭐든지 큰게 좋지. 이건 LED가 여기 이렇게 통상 박혀있네. 삼성에서 만든 LED 서브. 이 이거가 LED인 거지. 요거가. 요요 노란, 노란 거. 요 응. 노란 거. 설치해 봅시다. 얘는 진짜 옆에 나사 구멍이 여러 개가 있네. 음, 그래서 이게 이 구멍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다. 그리고 이이 장공이 뚫려 있거든. 그래서 요 가운데가 조명의 센터가 되니까. 아 움직일 수 있게 응 음, 그거 생각해서 얘를 맞춰놓고 진짜 아까 제품이랑 다르네 음. 요거는 아까 제품은 이 터미널이 없었거든 아. 근데 얘는 제품에 터미널이 아예 붙어있어 아 진짜? 어 이렇게 그리고 이런 정리상태가 다르잖아 아, 여기 이게 터미널 어, 이거 다 정리해놓고 어. 이품은 다르네 음아 제품마다 그게 다 다르구나 이런 게잘 만든 제품이야. 음. 그러면 이렇게 쏙넣어서 아 깔끔하다! 더 편한 게 뭐냐면, 선 정리하기도 편한 게. 그러니까. 그기딱 걸어놓고, 이러면. 아. 내가 공사하는 아저씨들도 무조건 이거 쓰지. 이게 좋다고. 그렇구나. 요거, 요걸로? 응 잠깐만 끝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아 돌려 돌려서 우와 정다뭘 뭐 아는 사람이 만들었네 응아 그래서 평행을 응 높이를 음. 얘가 맞춰주는거야 심어 도 네. 네, 니까 그러니까, 진짜 잘 만들었다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이런거는 이렇게 네. 네. 네. 네. 네. 밑에서 네. 네. 네. 네. 네. 같은 걸로 물어주는 거야 위에서? 응. 음, 아까 그 집게 같은 거? 응. 됐어. 지켜보세요. 둘. 그. 오 하나다. 뭔가 블랙으로 진짜 다 완성됐어. 이제 등까지. 그지? 2년 만에. www <laughs>